자 하단 영역을 이어서 합니다. 어? 그런데 하단 영역을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나 있네요 네. 공간이 없어요. 작업할 만한 공간이 그죠? 그래서 이 캔버스 자체를 조금 더 늘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캔버스는 백그라운드가 흰색이고요 그리고 어, 이게 좀 중요해요 어, 흰색인데 여기서 정경색과 후경색 같은 거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세팅을 해놓고 하시면 늘어나는 부분이 그 색으로 채워져 버리거든요 물론 뭐 나중에 수정은 할수 있겠지만 귀찮으니까 어, 지금 설명 드리는 걸잘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지 메뉴에 가서요 캔버스 사이즈라고 있어요 자 얘를 눌러주면 캔버스 사이즈를 세팅하는 창이 하나 뜨고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높이를 지금 더 늘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860에 1000이다 그럼 내가 여기서 1000만큼을 더 늘리겠다면 2000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 그건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좀 귀찮으니까 r e l a t i v 를 체크를 하시고요. 현재를 기준으로 1000만큼 더 늘릴래 라고 세팅을 하고요. 아, 조금 여유가 있게 할까요? 1500 늘릴래. 단위는 당연히 픽셀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준은 위에서부터 밑에가 더 늘어나야 되니까 기준점을 위로 잡는 겁니다. 가운데 두시면, 위에, 아래에 750씩 늘어날 거예요. 자, 위를 기준으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어, 가로로 크기를 조절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놓든, 이렇게 놓든 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수치가 만약에 또 들어간다면,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늘어나는 만큼 칼라를 뭘로 채울 거냐. 자, 여기 흰색 보이죠? 백그라운드 색깔 쓰겠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화이트나 블랙 그레이 막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클릭하셔서 색깔을 임의대로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늘어나야 되는 색깔이 흰색이니까 여기서 지금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하든지 혹은 여기서 화이트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시면 그만큼 더 늘어나요 쭉 늘어났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 또 만들게요 크기는 이 크기를 그냥 그대로 작업을 계속 한다고 라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는 어, 마스크라는 걸 써볼 거예요. 자, 여기에 사용하는 이미지는 이 이미지, 고기를 포장하는 이미지와 그리고 아이스팩 이미지가 필요하네요. 자, 고기를 포장하는 이미지 여기 있습니다. 3번을 가져다 오시고, 자,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작업창에 와서 컨트롤 V 해서 붙여놔 주시고요. 자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거는 한 요정도를 쓸 건데 일단은 마스크 작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스크의 크기를 얼마만큼 위에 가군에 똑같이 하고 싶으니까 얘하고 똑같은 크기의 선택 영역을 만들 수가 있었죠 자 폴더를 얘나 얘아무거나 그냥 여시고 자이 안에서 요 부분 이미지 잖아요 예, 얘를 컨트롤 클릭하면 셀렉트 영역이 돼요 요만큼의 우리가 이제 마스크 영역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동 툴이 아닌 셀렉트 툴에 관한 어떤 거 네모를 해도 되고 얘를 써도 되고 뭘 써도 돼요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 움직이면 이 셀렉트 영역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동 툴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잘라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셀렉트 영역은 셀렉트 툴 같은 걸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위치는 아무데나 놓아 주셔도 좋아요 하지만 이왕 하는 거 자, 이렇게 센터를 보라색 보이시죠? 딸깍 걸리는 거 센터를 놓고 적당한 위치를 잡으세요 그리고 다시 이 고기 포장하는 이미지가 있는 레이어에 와서 셀렉트 영역 그대로 유지하시고 마스크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마스크가 짠하고 생깁니다. 자 마스크만 보고 싶을 때는요. 자 여기를 Alt 클릭하시면 마스크만 보이고요. 다시 Alt 클릭하면 이렇게 이미지와 마스크가 같이 보이게 돼요. 자 지금 우리는 마스크의 위치는 적당히 맞췄고요. 그리고 이미지는 마스크 속에 있는데. 이때 이동 툴로 움직이면 체인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잠깐 클릭해서 풀고 선택은 이미지만 하신 다음에 움직이면 이렇게 마스크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잘 보여야 되니까 손과 고기가 있는 이 위치를 잡으시고 필요하다면 컨트롤 티를 눌러서 얘를 약간 축소를 하시거나 해도 돼요 확대하면 깨지니까. 자 엔터 해서 마무리. 그리고 체인은 다시 딱 채워 주셔야죠. 자 체인을 채워 주셔야지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이의 공간은 이렇게 하면 너무 빡빡하잖아요. 보기 싫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좀 지금 시프트를 잡고 수피, 수직으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한이 정도의 공간을 띄워 주고 싶네요. 한이 정도의 공간을.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뭐 정확하게 맞춰주고 싶다면 옆에도 또 옮길 때 필요하다면 가이드라인을 꺼내서 여기에 딱 걸어 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필요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자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다시 타이핑하고 맞추고 할 필요 없이 있는 걸또 복사를 할수 있어요 이 글자 이 부분 보이시죠 자 얘를 컨트롤 J 하면 복사가 돼요 선택 영역이 있으면 선택 영역만큼 복사가 되고 그냥 컨트롤 J 누르면 그대로 복사가 되죠 자, 클릭해서 위로 옮겨주시고요. 이 폴더는 닫아버립니다. 같은 지금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Shift 누르고 수직으로 이동해서 여기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간격만큼 여기도 비슷하게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눈대중으로 맞춰도 크게 상관없어요. 이렇게. 자, 방향키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글자만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여기를 더블클릭, 컨트롤 V 자, 항상 센터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만약에 센터 유지 안 했으면요. 앞 기준으로 정렬이 되니까 글자의 길이 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센터를 맞춰주셔야 돼요. 불편하잖아요. 그거는. 자 이렇게 하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두 개를 그룹 컨트롤 G 하시고 얘는 설명 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이 설명 3 폴더를요. 이동 툴로 오토셀렉트 없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Alt 자 복사는 아까 Ctrl+J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복사와 이동을 동시에 하는 방법도 있어요. Alt를 누르면 커서 모양이 바뀌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Shift 수평 유지하면서 드래그해서 옆으로 놔주시면 마우스 띄고 키보드 손 뛰면 카피도 되면서 위치 이동까지 한꺼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자또 하나를 배웠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변경 또 하시구요. 자, 폴더 요 아, 폴더 열고, 이름도 바꿔줄게요. 설명 4. 그리고 여기 더블 클릭해서, 글자 다시 카피한 거. 여러분들은 타이핑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 교체, 해,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 이미지도, 자, 소스 폴더에서, 이번에는 요거네요. 요거. 순서가 지금 제가 좀 잘못 넣었네요. 뭐 크게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두시고 컨트롤 a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마스크는 여기 있잖아요 이 마스크도 또 재활용이 돼요 여전히 컨트롤 키누르시고요 드래그 해서 옮기시면 우리가 fx 그 테두리 효과를 줬잖아요 그거 이동하듯이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얘입니다얘 예. 마우스를 여기 놓고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옮길 수 있어요 얘 필요 없죠? 버리세요 자, 이해되시나요? 셰임 풀고 얘 선택한 상태에서 위치 동. 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커서 안 보이네요 뭐가 뭔지 컨트롤 T 자, Alt, Shift 잡고 사이즈 줄여서 아 얘가 아이스팩이다 라는 거 보이시게 줄이시면 되는데 너무 줄이면 이미지가 없어서 마스크 영역 음, 안쪽으로 이미지가 없는 부분이 발생하죠 그래서 한 요정도 원 안에 있을 수 있게만 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엔터. 쳐서 마무리 하고요. 자, 이 아이스팩은, 어, 색깔을 조금 보정을 해줘야겠네요. 자, 다시 체인 묶으시고, 마스크가 아닌, 여기 클릭하시고, 이미지 클릭하시고, 레벨. 자, 자주 쓰죠? 컨트롤 L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밝기를 적당히, 예, 네,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Okay. 자 됐죠? 자 그리고 테두리로 이렇게 또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위에서 했던 테두리가 여기 둘다안 먹어있네요 모두 다 복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 설명 1, 2 폴더 안에 설명 1 폴더 안에 여기 fx나 설명 2 폴더 안에 여기도 fx가 있죠 이런 것들이 복사가 되거든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해야겠죠 이 레이어에다가 자 여기를 자 컨트롤 잡고 이렇게 하면 이동만 돼요 그래서 얘가 없어지고 얘만 이동이 돼 버렸는데 이걸 컨트롤 알트 두개 동시에 잡고 드래그 하면 커서 옆에 보세요 또 뭔가 복사되는 커서가 하나 더 생겼죠 이렇게 놓아 주시면 복사가 돼요 여기 생긴 거 보이시죠 바로 자그 다음에 설명 3 안에도 여기 적용해야 되잖아요 fx에서 컨트롤 알트 잡고 드래그 해서 여기 놓으시면 이렇게 또 들어갑니다. 어, 다 복사가 돼요. 엄청 간단하죠. 자, 설명 3, 4 다시 묶어주고요. 이름을 설명 3, 4 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조금 더 쉬었다가 밑에 부분에는 이번에는 클리핑 마스크를 한번 써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